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락입니다자 오늘의 주인을 모시겠습니다. 마키님,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제가 낚시를 또 좋아하고 낚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식단과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숙제로 그 해야 되는데 그래서 헬스장에 아직 못끊 놓고 네, 운동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주 만나려고 해요. 이제 뭐 본인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스스로 잘안 되면은 제가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채 잡고 <웃음> 데려와서 운동시키고 해야죠. 그래서 러닝을 15분 뛰시다 아, 알겠습니다. 자, 어메코 화이팅. <웃음> 한 시간 한것같아 지금. 지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말을 제가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 말 놓으세요. 승연아라고 부를까, 아니면 오메라고 부르세 오메라고 부르세요. 오메야! 네. 가자. 아, 예. <웃음> 가능성이 있어! 충분해! 아, 지금 충분한데 좀만 이제 의지와 행동이 맞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렛츠고! 저보다 5kg 높은 거인데데 5번씩 하면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하나 하나 on. c 래 m e 좀, 좀, 이제, 모습이 나오네. 이렇게 되니까. 어나 n 오케이 멋있 빵! 어 오케이? 예 a l right. 둘셋좀더 아래 좀 더, 아래, 맞아. o 그렇지. n e One. One. o n o 네, 잘하네. 쿵! 어, 이거 무게 좀 올리자. 하나, 굿! 둘. 푸시! 너무 위로, 너무 많이 위로 올리면 지금 흔들려. 너 조금 낮아지죠. 시죠 힘이, 힘이 많이 좋아졌네. 와, 지금 아니, 50인데. 이게 아까랑 확실히 좀 다르긴 하네요. 아니, 이런 게좀 근력 운동이니까. 예.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집중해서 하나, 둘, 굿! 방금 코 좋았어, 그렇지! 셋, 아 좋았어, 좋았어. 동선 좋아. 자, 한번나 하나 나 이제 굿! 하나! 둘! 그렇지! 좋아! 괜찮아 두 개밖에 안했어 컴온 밀어 네, 두개더 굿! 오케이 올라갔다 이제 다리 흔들지 않게 견고하게 근육으로 그렇지 바닥에다 땅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돌려 마지막 세트야 그렇지! 두개 한번. 힘들어 엉덩이 더 뒤로 빼야 돼팔 안으로 오케이 니가 <웃음> 앉을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앉아 앉을 수 있는 만큼 됐지 두 손을 천천히 뒤로 가져가 뒤침지는거처럼 그렇지 천천히 다시 앞으로 다시 더 뒤로 천천히 뒤짐지듯이뒤짐지듯이 그렇지 다시 앞으로 우리 견디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플 거야 다시 자세 개만 해볼게요 오케이 두개자뒤침다 지세요 마지막 하나. 오케이. <웃음> 어, 그거 이제 훈련을 잘 하면은 이제 프론트 스쿼트 도움 많이 되는데. 이렇게 발을 잡고, 엉덩이 로 빼고, 상체 들어. 엉덩이 내리고, 좀만 내리고. 아이 <웃음> 엉덩이.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올려! 오케이, 내려! 오케이. 활력바에 네. 지금 이거 또 크로스핏 바벨이기 때문에 아니 덤, 그... 그 제가 근데, 근데 인터넷에서 그거 봤는데 헬스장 민폐 유형의 파워스로잉러라고 그니까 그러니까 쾅! 이제 헬스장에 그...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 사용한 사람들이 불편해하면 자제하는 게 맞지만 이곳은 원래 그런 유형의 운동이야 아. 네. 그렇지! 오케이 세개 더! 하나 더,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영대이좀 내려야 돼영덩이 내려야 돼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렇지 방치 들고, 오케이바게돼다돼이렇다적응해야돼끝손꽉잡아야지이력도 늘어요 꽉 잡고 오케이나이스오케이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Let's go 깊지 말고 좋아 아, 정글에 딱 갖다 붙여. 그렇지. 나이스. 잘 좋았어, 방금. 나 지금 잡아,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팀 배틀 있어가지고. 막 올킬 이런 막 짜릿함.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올킬 할때 기분 좋죠. 그러니까. 해봤어? 저, 저 딱한번 인생에서. 한 이야, 지린다. <웃음> 야, 어이, 올킬 하면 진짜 뭐. 네가 뭐 그냥 혼자 나가서 끊는 거잖아. 근데 그날 또. 제가 그때 웅진팀이었는데 웅진 신입사원분들이 한 300명이 그 골라놓은 아, 거예요 그아 같은 그목을 거기서 다 이기니까 막저렇겠다 <웃음> 경기전 장준비하는데 그 소리는 안 들리는데 부스로 막 울려요 응원해주는 아, 게오 소름끼치겠다 그럼 기분은 진짜 좋죠 자 이제 등 피는 거부터 훈련을 해야 돼어 그렇지 말 탈착 살 앉아야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물릎 걸리겠지? 우리가 좀더 앞으로 가야 돼 그렇지. 땅 바라보고 좋아 당겨 굿 좋았어. 나이스등 피고. 등 계속 계속 해야 돼. 좋아. 많이 하나 많이 하나. 오케이 훨씬 좋아. 자 중요한 거는 바가 너무 위로 올라가지 말고 저 아래쪽으로 와야 돼. 팔꿈치가 위가 아니고 아래로 오케이. 뭐 하는 인지 아세요? 네, 오늘 어제 듣긴 했죠. 어제 그 컨디셔닝? 맞죠 네, 컨디셔닝 한다고 듣고 왔는데 컨디셔닝은 20분 정도만 진행하는데 네 120분밖에 안 하나요? 진짜네 족밥 아닌가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은 진짜 그냥 맛보기 수준 오늘 운동 종류도 네. 이제 딱뭐한두 가지 정도만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할까? 딱 다섯 번. 음. 왕복으로 다섯 번 하면 오늘 컨디션이 음. 끝. 이렇게 음. 서로 겨드랑이에 넣고 그렇지. 자 이제 나를 밀어서 저기까지만 가면 돼. 저기서는 이제 나를 한번 들어야 돼.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어, 밀어줘, 시작! 너무, 너무 힘주네있 또아넌내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오케이. 나, 아, 이쪽에. 나, 와, 들어, 와, 들어, 들어. 나, 한번 들어, 빨리. 아! 안 돼, 아! 빨리 가. 아! 아! 아! 아! 아! 빨리 빌려 빌려 빌려 오케이 한번 들으세요 세번 남았다. 이거 음. 아, 한번 오케이. 사람 아. 느껴보는 기회일 수도 있어도 영상을 나란 다한 번도 못 봤어. 내가 내일 그거야 l e 자기 보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아야 실패했던 생각을 해보고 잠깐 좋을라고 야식 시켜보고 좀생각 해보겠습니다. 다시 거기로 가면 간단하잖아. 다섯 번 왕국이. 스포츠 대공. 오. 오. 오. 오. 오. 자. 5, 4. 자 4. 4. 4. 4. 아. 밀어, 밀어 이어 이런, 이런, 이어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밀 이런, 이런, 이런, 이런, 밀런한번이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이이 들어. 아, 야. 아,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야. 남았어, 야. 자 야. 야.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밀고 밀리는 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한 야. 한번자봐오빠한번 잡고. 봐한번물좀 갖다 줘물좀몇분 지났지? 15분이요 15분이야 거의 다 끝났잖아 다가 응. 다리랑 같이 당겨 당겨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다리 밀면서 그렇지 다리부터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네. 지금 이 속도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야. 2분이잖아. 형아, 그렇지. 려여 1번으로 줄여! 그렇지. 뒤에, 예, 좋아. 다리 다리 써야 돼, 다리. 다리, 그렇지. 다리 쭉 밀고 앞으로 왔다가 당겼다가, 그렇지. 밀어. 아직 한참 멀었어. 자, 우리 목표 2분이야, 2분. 유지해. 유지해, 2분으로 유지하세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2분! 밀어! 2분 넘었잖아! 밀어 오늘 게임 이거 한 번에 끝낼거야 밀어 밀어 이제 받았잖아 계속해 해! 노해! 다리 밀어 다리로 밀어야 다리로 밀어잖아 아, 밀어 밀어 아니 막아보고아상푸시를 하는거야 본인이 시간이 봐가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늦춰져 있고 부족하고 내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거든그 우리 한번만 하면 되잖아 빨라 이거 다섯 분이 네 번만 잡는지 그렇지 분에 멘탈 관리 해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백미터 온거 허투루 안돼 허투루 되게 안 아, 그래서 좋아. 당겨. 이제 1 미터서 세 번에. 자 가봐. 당겨. 오면 당겨. 계속 와야지 이게 그래 지금 결단으로 끝낼 거야. 당겨. 지금까지 온거 지금 다 허투루 되게서 빨리 밀어. 안왔어 빨리 밀어. 빨리 빨리 빨리 다, 다, 발로 밀으라고 Let's go. 지금 반 왔잖아. 반 끝내버려 빨리. 너 지금 1 분도 안 남겠어, 바이비. 당 같이 당겨. 당겨. 이제 1행0 m 나왔어. 끝까지 해. 150m. 와, 당겨, 괜찮아. 당겨. 100m. 오해 100m.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계속 당겨. 그냥 당겨. 안 빠지면 당겨. 열 번만 나가, 열 번. 안 봐. 빨리 빨리 둘 73미터 높 빨리 아유. 좋아 요 당겨야지 2번 2십다 아, 좋아 아, 두 당, 네. 두 당기, 두더 당겨요 2다당기는데 2번 당겨 빨리 2번 더 빨리 40미터 40미터 빨리 40미터 빨리 당겨 아유. 당겨 헐 잠깐 이제 5초 남았잖아 당겨 아유. 당겨 아유. 당겨 10초 10미터 자 8미터 7미터 5미터 오케이 아유. 마지막 그 뭐야 그 몸풀기 좀 하고 오케이. 지금 아마 지금 몸이 다 충격먹을 었 거거든? 네 신발 벗어도 돼네아 이래서 건대줘요 건대줘요 예고나서